45절 네. 거기 첫사람 누구라고 되어있어요 좀 읽어보세요 우리 여쭤. 15장 45절 읽어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요 네. 거기 첫사람 아담 아담이 첫사람이 돼요 아니돼요 금방 아니다며 아담 전에 사람이 존재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네.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첫사람이라고 사람... 첫 적어져 있는데, 첫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놀람> 속였어. 응. 저거, 공부한 거다 저거. <놀람> 자, 그게 이제 반증해보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주장이 틀렸어요. 자, 말해보세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들어줄게요. 저는 반증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아담 전에 사람 있다는 거 본인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과학적으로는 왜? 사람이 있었잖아. 그럼 과학, 누가 과학을 말해보라고. 계속해주세요. 아니, 과학에 보면, 응. 몰라? 인류의 발전? 지구 역사가, 역사가 6,000년이 넘어가는 230개의 국가 중에 6,0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말해봐요. 과학이라면. 과학이라면. 그 아는 게 아는 거야? 소화기 당한 거지? 말해봐요. 저는 6,000, 저는 그 과학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될 수 있어. 말해봐. 뒤져서 역사책을 읽어봐요. 이집트 역사가 5,000년 넘어가는지, 5 0년 전, 5,000년에 끝나는지. 우리나라 역사는 2330년, 플러스, 33년, 플러스, 뭐예요? 2020년. 이게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중국 역사 알아요? 황은조, 은나라, 그 배웠죠? 들었죠, 계속. 각본문자 대충 배웠잖아. 네. 그죠? 다시 가서 봐요. 중국의 역사가 5,000년을 넘어섰는지, 5,000년 전에 끝나는지. 네. 지금으로부터. 네. 그리스도 넘어가는 데 없어요. 문명 말해봐요. 아는 문명? 또, 인더스. 인더스, 또, 마야, 네. 이집트. 다 말해봐요. 그 문명이 5,000년을 넘어가는 역사 없어요. 저는 거의, 웬만한 세계의 역사, 그런 고고학다 책을 읽어서 내가 증명을 하, 이게 이제 여기는 내 서재예요. 만약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정말로 전 세계의 어떤 국가의 역사가 5천 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왜못 넘어가냐면, 없어. 그리고, 그, 뭐라 그래, 이제? 화석. 화석. 동물의 화석은 몇만 년이라는 표현들을 해요. 인간의 화석이, 응? 5,000년, 6,000년을 넘어가는 인간 화석이 존재해요, 안 해요? 글쎄요. 이제 알아봐야지. 네. 존재하지 않아. 사기당했다고.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크레마늄, 네. 응? 네안데르 탈인, 네. 루시. 이게 전부 사기극이었다는 거야. 미국에서 진화론 가르친다는가요안가르친다는가요 주소 들었잖아. 어, 미국 애들 진화론 안가르쳐 가지고. 다 가짜였어요. 학자들이 다 중간에 진화론 자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사귀었다고 네이처 그 과학 전문 잡지에서 다 발표 다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 정보가 되죠. 응. 한국 교육계에서도 아직 진화론 네 조상이 원숭이냐. 어? 그리고 첫사람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고 치자. 원제는 어디서 시작돼? 원제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 원 언제가 뭐야? 아담이 아, 하, 하와하고 가지고 아, 아, 태그죄의 시작이 어디냐고? 시작점이. 아까 엄는왜 아니라고 하냐고? 성경이 그러는데 넌 아니라 고하잖아아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어. 음. 그리고 타락한 가운데 기, 창세기 1장 3절에 빛 약속의 먹자. 창세기 1장 3절. 신천지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신천지가 그리 가르쳤어. 그래서 너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고 믿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 아담이 첫사람이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돼봐 신천지가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야. 신천지 주장이야. 신천지 주장이 틀렸다는 성경의 주장이야. 성경에 다찾아봤더니 아담 전에 사람이 없었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대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주장을 하면 이걸 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봐야 돼. 이거 성경 다 찾는데 30분 걸려. 이런 주제가 100개야. 너는 아담 전에 인류가 살았다고 주,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성경적으로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 갖고 하면 안 믿더라고 자, 네, 니네 말해봐 이제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 막연하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든 니 네, 증거를 대라고 대학생이니까 니 네, 논문 쓸 거야 안쓸 거야? 논문 안쓸 거야? 레포트 써봤지? 레포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어느 책에 몇장몇 몇 페이지에 누구 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누구 주장 갑자 막연하게 믿었잖아, 막연하게. 음. 자, 오늘 가서 김명현 교수 적어봐. 김명현 교수의 창조론, 김명현 교수. 어머니나 가족들,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보고 오세요. 응? 김명현 교수, 창조론. 네. 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성경이 창조론을 말해. 우리가 원숭이 잔적을 하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했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근데 신천지는 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목자라는 인간이 존재했대 음.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목자라는 한 목자를 선택한대 그 빛이 빛이 아니고 목자래 그거 배웠지? 기억나지? 기억난다고 라 해주라 음?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난다 할게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주라고 그래야지 되니까. 나 엄청, 나는 신천지인이 아니야. 신천지에 간 적도 없어. 그래서 아니에요. 너 앞에 가르친 강사가 너에게 말했던 걸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봐서 내가 신천지 강사하고 똑같이 해서 내가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너가 나한테 잘하면 이 엄마하고 아빠를 신천지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 편이 되게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왜안 하세요? 가짜니까 안 하지 내가 알아보고 성경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걸 확인을 했어 확인을 못한 거지 음.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청년들이 많이 몰려 저 사람들이 바보가, 바보여서 가바보 가는 게 아니야 신천지에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 가니까 친구 오빠들도 많아. 전대그 전라남도 쪽에서 똑똑한 애들이 다 모였네. 가보니까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야너 바보 아니야. 너도 확인해 보고 네가 결정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네. 우리는 10년 동안 물론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잘 알고 그러지는 못해. 그근데 네. 응? 그래도 우리는 10년 동안 연구하고 한 사람들이 신천지 학생들이 목회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들이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다가 어 보는 관점이 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 봤다면 신천지는 옆에서 본한명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한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볼까? 나는 너가 필기도 하고 막 하면서 고막하 했으면 좋겠어 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읽어보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아껴지마 안 아껴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신천지는 사단의 조직이고 구원이 없어. 거기는 지옥행 열차가 나는 100% 확신해.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이유, 증거가 성경이 신천지를 그렇게 말해. 성경은 신천지가 잘못된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확실하게 말해. 왜?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달라 네.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영 여기서 말하는 영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하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피조물의 영이 달라 그래서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야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으로 증거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근데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해도 답이 없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신천지 생활을 했어. 근데 지금, 지금쯤이면 한번 알아볼만 해. 왜? 너 제사장이야, 아니야? 너 제사장이냐고 아니냐고. 너 열심히 했잖아. 정말 열심히 했어. 입 맞았어? 입 맞았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입안 맞아. 99점하고 1점하고 100점의 차이가 뭐냐면, 99점을 맞으면 구원 받아, 못 받아. 60점, 시험을 봤어. 60점을 맞았어. 신천지 시험 공부, 시험을 쳐서. 90점, 60점을 맞으면 구원 받아, 못 받아. 입 맞아, 못 맞아. 100점 맞아야지, 100점. 그럼 99점은 천국 갈수 있어, 없어? 99점은 천국 못 가. 100점은 천국 가. 입, 입 맞았냐고. 입 맞았어, 그럼? 모른다고 치워자. 인 맞았어? 내가 지금 한 말을 메모를 놓고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100점은 천국 가는데 왜 99점은 천국을 못 가는가? 응? 나는 인을 맞았는가? 인은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성경을, 성경, 이만희 총회장님처럼 성경을 100%. 인이 들... 뭔데요?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씀을 받아 빵 먹어 드셔야죠. 성경을 통달을 해야지요. 왜요? 천국 가야지요. 인을 맞아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갈 건데 이제 그거는 있다 하고 지금 이제 <목소리> 신천지에 신앙을 했어. 그러면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아까 너 자꾸 거짓말하지 마. 아까 아빠한테 도 고백했어. 나는 신천지라고. 나는 내 신앙 지킬 거라고. 게시록 실상 나 신앙 지킬 거라고. 너 입으로 말했더면서 나한테 자꾸 거짓말 해도 돼. 근데 내가 너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나는 여기서 기쁠고 제사장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의 그 순교자의 영을 받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빠도 구원하고, 엄마도 구원하고, 또가족 누구 있나요? 구원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인을 맞아야지. 내가 제사장이 돼야지. 내가 전도 열심히 해야지. 했어. 그럼 이제 결과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야, 우리가 힘든 거, 힘든데,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역사 완성되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황금을 싸들고 왔을 때 말씀 가르쳐주려 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우리 집도 다잘 먹고 잘 사게 해주겠다고 이런 목표가 있었잖아. 아이유. 예. 지금 나는 48년 만약 여기는 26년 만에 오늘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그냥 오늘 다이 자리에 있어 사람들은 이게 막 우연이니, 막 기적이니,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에 대한 나는 확신을 가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거든. 몰라. 우리 여기 아무도 우리 언제 만났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전화통화하고 오늘 여기 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어.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신 거야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안내한 거다. 이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응? 야, 확인해 보자고. 너무 막그 여기 하지마. 아닌 거 아닌 거. 그냥 거짓말하면 힘들어. 네, 네 자신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 사이비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천지는 바른 예수님을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신천지하고 가르 천지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달라.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주제들 가운데 자, 이첫 사람 여기는, 여기는 여기에 자료들 많아. 다 보지 말고 실상이랑 다 들어 있어. 응?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이 가셔가셨다가 어머님이 챙겨갖고 오시고 응.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보게 해주세요 응. 바로 보고 응. 하고 응. 그리고 집에 가서 아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든 공격을 하든 궁금한 거 여기에 적어 오시면 돼응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는 내일 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응? 네. 예, 약속해서 알아봅시다 네, 알아봐야 돼요 손에 갈게 아니야 알아보고 나서도 충분해요. 저가 하는 건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 그다음에 성경이 말한 것, 말한 것 보고 분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계속 갈지 아닌지 더 알아볼지. 그러니까 알아보는 건 아무 뭐 알아보자는데 뭐 제가 뭐라 그래요. 뭐 강금을 해요. 약을 먹었어요. 손발 묶였어요. 태풍 못가았어요 뭐 아침에 엄마가 뭐 수면제 먹였어요. 신천지에서는 수면제 먹인다고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오늘 왔는데 엄마가 수가안 채웠어. 수면제 안 먹였잖아. 그러면, 아, 아니네? 그럼 이제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아버님은 여기 계시고, 어머님, 그, 중국지, 하나 물어봐서 우리가 배달시켜놓고 계속합시다